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보입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시장의 대표적인 라이벌들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워왔죠 이런 기나긴 세월만큼 플이스 팬들과 엑스박스 팬들의 크고 작은 논쟁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이 분노하여 배데스다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막을 내린 e3 엑스박스가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독점작을 선보이면서 닌텐도와 함께 초라했던 E3를 그나마 빛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작품들 중 베데스타의 스타필드가 엑스박스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이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베데스타의 피트 하인즈는 게임스팟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Just I don't know how to allay the fears and concerns of PlayStation 5 fans other than to say Well, I'm a PlayStation 5 <laughs> player as well, and I've played games on that console, and there's games I'm going to continue to play on it. Um, but, you know, if you want to play Starfield, PC, and Xbox, sorry. I, yeah. you know, all I can really say is, is I apologize, um, because I, I'm, I'm certain that that's frustrating to folks, but um, there's not a whole lot I can do about it. 사실 스타필드 엑스박스 독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를 인수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의 주요 플랫폼인 엑스박스의 풀을 넓히기 위해 엑스박스 게임패스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이 플랫폼을 견인해줄 독점적인 대형 타이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데스다 인수라는 초강수를 던졌죠. 아무튼 이런 인터뷰의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게이머들은 피트 하인즈가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다면서 트위터를 남겼는데 피트 하인즈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독점은 당연한 거고 사과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한 공감을 했다는 것 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 일부 팬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베데스다이 게임들은 애초에 엑스박스 독점으로 출시된 게임이 아니라 항상 모든 플랫폼에 출시된 작품들이었고 많은 게이머들도 플랫폼을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었죠 하지만 전 플랫폼에서 즐기는 게임을 출시했던 회사가 한 기업의 독점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 니들이 샀으니 당연히 니들 독점으로 해야지 라고 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트 하인즈가 말했듯이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번 사태로 보아 스타필드 출시 이후에 제작될 예정인 스카이림6도 엑스박스 독점 출시가 기정사실화된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는 엑스박스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베데스다의 게임들은 전 플랫폼에 출시되었고 이로 인해 전 플랫폼에서 수익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타필드가 엑스박스 독점으로 출시가 됨으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발생하던 매출을 포기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엑스박스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서 얻는 이득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어찌됐건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번 독점작들의 출시로 인해서 두 기업간의 경쟁은 더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공격적인 엑스박스의 마케팅에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